마지막으로 바이오가드 고객들한테 한 말씀 해 주세요. 바이오가드는 이제 구조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걸 평생 껴야 되는구나라고는 걱정이 있죠. 네,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어, 많은 분들을 이제 대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 이제 한 2, 3년 정도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바이오가드를 끼지 않아도 코를 안 군다는 거예요. 어. 네. 이게 무슨 일이지? <웃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껴져도 그러면은 본인들은 자느라고 모르는데 네. 옆 사람이 무슨 현상인지 한번 봐달라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하다가 숨이 흘려가면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웃음> 아 그러니까 습관 교정이 <웃음> 네, 되는 거죠. 네, 네, 네. 본능적으로 우리가 숨이 막히면 <웃음> 입을 네, 벌리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걸 껴서 아 기도가 안 막히는 위치가 여기구나 음. 바이오가드가 그거를 유도를 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이제는 숨이 답답할 때그 바이오가드를 꼈던 위치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던 아, 본능 교정 아. 아, 굉장한 거아닐까 아, 본능 교정 네뭐그 <웃음> 네. 아, 네. 정도 되면은 네. 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오늘 네. 말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유쾌하고 즐겁게 네. 이렇게 인터뷰한 것 같아요. 아, 네, 은수 씨께서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참 부담 없이 잘했습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은수의 톡톡 인터뷰에서는 수면 무호흡증, 즉 코골이로 고생하시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수 있는 수면 무호흡 치료제인 바이오 가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 같이 해 주세요. 네. 정은 씨의 톡톡 인터뷰 파이팅.